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게시판에 질문이 남겨졌고 그 질문한 내용들을 고객님께 아, 고객님 저희 답변 달았어요 이런 안내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에 대한 메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게시판 관리 메뉴에 가시면 게시물 관리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질문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옆에 보시면 답변 전의 상태입니다 옆쪽에 답변하기 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글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알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재밌는 그냥 댓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라고 눌러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게 된 거고요. 그러면 답변 완료라고 해서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처리하고 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메일, SMS, 메모를 통해서 해당하는 고객님께 이 내용들을 발송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답변 완료했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sms로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지만 sms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sms 부분에 어느 정도의 코인의 충전이 캐시가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sms로 보내지 않고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무료로 또 발송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라는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포인트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